어디야? 어, 나 지금 와 있지. 아, 좀 늦을 것 같아. 응, 괜찮아, 괜찮아. 에이, 뭐가 미안해. 그 정도 늦을 수 있지. 대신 천천히 와, 넘어지지 말고. 자기 잘 넘어지잖아, 알았지? <웃음> 안 추워, 안에 있을게. 아. 어. 자기야, 다 왔어? 어, 보인다.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거, 자기 맞지? <웃음> 발 동동거리고 있네. 천천히 와, 다 왔는데 뭐. 내가 팔 벌리고 있을까? 그럼 자기 와서 나한테 안길래? <웃음> 알았어. 어, 신호 바뀔 때까지 조금만 참어 에이 아직 1분도 안 지났다 나 여기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신호만 바뀌면 바로 만날 건데 응? 신호 바뀌었다 안나와 뭐야 다리를 왜 자기야 걷는 거왜 그래?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걷는 거 되게 이상한데 혹시 오다가 넘어졌어? 아님 발이라도 뼈어? 뭐가 아니야 너 일로 와봐 아, 여기 잠깐 앉아봐 아, 지금 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발발 발 줘봐 어서 너 여기 발 아픈 거 맞지? 아 자기야, 발 부었는데? 내가 지금 살짝만 만져도 엄청 아파하잖아 지금 어디서 넘어졌어? 어디서 넘어졌는데 여기까지 이러고 왔어 아까 전화 끊고 넘어졌다고? 아 다리가 이렇게 부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지 왜 여기까지 왔어 그쪽에 병원 있었잖아 하, 지금 시간은 병원 다 닫았을 텐데 아까 갔으면 병원 갈수 있었잖아 나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냥 왔다 자기야 하, 자기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먼저 갔어야지 내 생각 먼저 하면 어떡해 난너 이렇게 다쳐오는 게더 싫어 네가 아파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빨리 올려다가 넘어진 건데 아 진짜 속상하다 자기야 일어나서 일단 우리 병원부터 가자 응급실이라도 가야지 지금 부은 걸로 봐서는 살짝 다친 거 아닌 것 같아. 응. 음, 내가 부축해줄게. 아. 진짜. 너 덤벙거리는 거 알았는데 괜히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서. 다음부턴 그냥 내가 너 있는 대로 갈게. 응. 음, 또 오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어떡해. 이렇게 누가 다칠했어 파보 진짜. 파보시키 혼나야 돼 이런 건. 아픈 거다 낫고 혼낼게.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병원 먼저 가자. 아 배고프긴 무슨. 나 괜찮아. 자기 때문에 배고픈 거싹 사라졌어. 걱정만 있어 지금.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자.